밭에 들러 오늘의 계획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땅을 어, 삽질로 한차례 뒤집고 흙을 살짝 이렇게 좀 부스러지게 어, 땅을 작업하는 계획이었는데 하다보니 땅이 너무 단단해요. 어, 며칠 전에 비가 와서 좀, 어, 물기가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흙이 덜 단단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여전히 흙은 아주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요 전체 이한 줄을 다 하는 건제욕심이었고요 오늘의 제 체력이 닿는 정도는 이렇게 얼마나 되려나? 뭐 가로 세로 일곱 박이 2미터 정도 되려나? 요정도 땅 작업만 해야겠어요. 앞으로 남은 이 자리는 시험 어 시험 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달것 같아요. 이 작은 범위를 하는데도 땅이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어, 홈이랑 세스랑, 미니 세스랑도 힘을 다해서 치다 보니까 손바닥에 물집이 가네요. <웃음> 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기는, 않게 하려고 이제는 쉬어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 오늘 땅 작업한 이 조그만 땅을 겨울 동안 묵혀두기가 좀 아쉬워서 혹시나 씨앗을 뿌려두면 살짝이라도 새싹이 날까 싶어서, 어, 작년에, 어, 심어서 씨를 받았던 유채 씨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많이 남아있어요 어, 새싹채소를 어, 집에서 해먹을까 생각그랬는데 생각보다 몇번 못해먹었어요 그래서 씨가 많이 남아서 여기 조금 작업을 한곳에 살짝 뿌려드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몇개는 나겠죠? 지를살살살살살뿌려줄거예요 음, 이러고 아직 11월이니까 싹이 놔두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유채 씨앗을 뿌려보았습니다. 아주 살짝이요.